live in y 는 대박인데. 오늘 안 추워? 응, 따뜻한데? 갑시다. 우리 거야. 우리 학교 가는 거야. <웃음> 이거? 응. 어. 이거? 응. 계속 찍고 있어. 나 무거울 만해. <웃음> 여기 있어 셀카봉. 그 너, 너네 나오는데? <웃음> 아니, 야, 일찍 못...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, 이거. 오. 오케이. 무빙워크 걸지 말래, 걸르지 말래. <웃음> 감사합니다 뒤로 아예 넘겨요 지비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저기 블루바운드 있잖아. 카메 찍고 있어? 어, 카메라, 사, 뭐지 이거 찍고 있어. 영상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니까. <웃음> 저기 주차하 열차, 열차. <목소리> 맵혀서 저희 세명이요 얼음맛탭은요? 네9 네, 0 0원입니다 예차 네. 네,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권 보여주시고 발을 체크할 테니까 손목 좀 걷어주세요 네. 네. 아, 맨 앞에? 두 번째 두 번째? 어. 예 아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, 예, 아, 응, 내려가고. 아. 어? 등대 등대 어 뭐라고 등대로 간다고? 저너 아, 어디야 놀래라 아, 새우저게요 어, <웃음> 새우저럴들? 새우 <분들? 웃음> 이정도 화보 촬영 아니야? <웃음> 여기 옆에는 카메라 들고 <웃음> 아, 동영상 찍으시고 좋아요 지윤씨 네 <웃음> 이로 어. 쭉 갑니다 네. 아 좋아요 허리 피하고 <웃음> 자세 들어 내가 2m다 다내 <웃음> 살이 길다 내 살이 길다 <웃음> 옳지 여기 어디라고? 신선바위? 신선바위! 신선바위 보러 가려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. I go to the terror. I tell you, young, it is not. I tell you, I tell you, I tell you, 하 tell you, I tell y <웃음> 나도 인사했어 맛있겠다 <웃음> 잘 먹겠습니다 늘리늘리 부실해 주세요 와 시장. 파트. 겨울에만 나오는 거 아니라서. 정말 진다 그러면 블루베리 먹 뭐? 뭐? 어? 이거 먹자. 그래. 그럴까? 있어. 그래. 사도 돼? 예. 안어 정말. 아, 쉽다요만세요안녕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우리 엄마가 다만이드로라이드라이드로라이드로라이라이드라이드로 코라이드로, 코드로코드로코로코드 말고. 기다려야 그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해 감사합니다. 해진 됐어. 됐어. 수지 어디있어저 저 육전 살 텐데. 근데 약처에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야? 뭘 망가네? 출입니다출입문니다 열차가.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는데 싫은 거 6번 누르면 돼? 착게착첫게 응, 응. 진행? 어. 응. Go, go, go, go g n 아 <웃음> 어, 원피스 입지 말까? <웃음> 아. 여기는 주방 응. 여기는 이어서 거실 여기는 아방와 어, 어, 미쳤다 대박 <웃음> 소리 내도 돼? 헐 여기 이쁘다 안녕. 어, 야, 너무 운데 그러면은, 방. 불켜면뷰좀 봐. 와, 이 뷰, 바, 바? 이거 바? 바 같은 거? 이것도 있고,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뷰가 굉장히 예쁘죠? 화장실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샤워부스 부스 있는데 깔끔한 것 같아요 그쵸? 그렇죠? 대박 여기 테이블이랑 의자 있어요 몸에 무서워. 들이 <웃음> 매줘야 <드립> 되는데. 넘겠어? <웃음> <웃음> <넘게 썰었을 때? 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음식 먹고 있어? 어머리 김치찌개요. 날씨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<soci Pietlance> 난 꼬부리. 토끼 찾아보자. 토끼 여기 있다, 응 여기있다. 토끼. 어, 어. 예. 나나비원숭이그 음. <웃음> 그니까 그니까. 아이고. 얘도 찍어줘요. 안돼 자고 내 보고 싶어. 나도. 야, 우와. <목적> <목적> <응. 목적> <목적> <목적> 저기, 저기. 응? 음? 100원 있어? 아니 2 0 던진다? 아 던져 자나 먼저 던진다. 응. 자 제발 내 손을 들어주세요. 피어해 주세요. 엄매 네. 바본가? 안녕하세요. 되세요감사합되세요눈좀잘게세요 마지막. 되세요 먹자. 왜 배불러? 응. 응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음흠. Mm -hmm. 음. 커피를 먹었잖아. 아, 와. 방파제 먹었었으면. 그니까. 봐봐. <웃음> 와. 숙탄 느끼는가 정말이야. 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. 가야 화장실. 야 여기 화장실 부스도 따로 있네.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주방. 와 거실 진짜 대박이다. 훨씬 나온것 같아요 어제보다. 의자도 있고 짠 안녕. 네. 안녕. 난 상관없어. 가 입... 네. 아, 우리 지금 이렇게 여유로울 때가아니 아니야. 아, <웃음> 아너 지금 찍어 찍어달라고. <웃음> 대박. 얘 이랬는데 이런 조그만 것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통통. 들서 어, 실내 <웃음> 들어가시기 전에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되세요. 네. 아 좋다. 이쁘다. 뭐 먹을까? 내려와. 안 와, 아니, 안나거냐 이게 제주도냐 야, 진짜 제주도 <웃음> 아, 힘들어. 물었다. 물었다. 안이어 물이 없어. 물이 없 물이 어 물이 없어. 이이이어이 세도 어떻게 아니 사람 세 사람이 어떻게 할래? 짠. 야? 어? 두 개잖아. 응 맞아. 어어 먹어 슈크림. 크림 와. 보여? 응.